나는 성도들을 섬기는 자다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섬기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남쪽의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부정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남성 중심의 권위주의 그리고 신분과 지역, 성차별 문화들이 있죠. 제가 태어난 곳, 제가 살았던 북한은 남성중심의 권위주의 사회이고 어, 일상 가운데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한 그런 사회이죠. 예를 들면 가정에서 식사할 때 보면 쌀밥을 먹다라고 전제를 하면 아버지는 항상 흰쌀밥만 먹고 북에서는 쌀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식구들은 기타 잡곡들을 섞어서 먹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풀을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런 문화, 그리고 제가 학생 때의 경험은 항상 어디론가 단체로 이동할 때 보면 항상 남학생들이 먼저 이동하고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여학생들이 이동하는 항상 남자 먼저 그런 문화가 있죠. 목사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충성해야만 하고, 절대 토를 달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숭배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모든 힘과 권력을 갖고 있고, 독점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섬김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계급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목사, 장로, 권사, 존도사, 집사, 평신도 이런 계급이 존재를 하고 또 성도들은 그 계급,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또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일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 들은 바를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쪽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만 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래야만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늘 언행을 조심하면서 살고 있죠. 반면에 남쪽의 크리스찬들은 본인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고 어떤 곳에 있느냐 즉 세상에 있느냐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언행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교회 단임 목사님의 지위 그리고 단임 목사님을 향한 충성, 숭배는 있지만 정작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섬김 주님의 가르침 곧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라는 그 가르침에는 정작 순종하지 않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가 미국 장로교의 보수신학을 배웠기 때문이고 그 교세가 강했기 때문이죠. 유교문화적으로는 첫 번째가 수직문화가 존재하는 것인데 맨 위에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고 그리고 평신도가 있는 이러한 수직적인 문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신양명의 효도문화, 내가 출세하고 그래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효도라는 개념, 그래서 목사라는 어떤 지위, 어느 단체의 장이란 어떤 그러한 지위를 하나의 출세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것을 선비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시대 유교문화에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화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더 많이 배운 분들일수록 더 권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교문화와 미국 장로교의 보수신화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이고 또 같은 부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그것들이 이제 우리 한국교회의 분열로 드러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손봉호 교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단위 목사님들 가운데 대부분이 유교적 마인드 그리고 유교적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단체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된다라는 문제는 정말 꿈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